저희 펀니타워 그지, 투어. 그지 투어입니다. 그지 투어.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네. 날 술을 안 먹을 수 없죠, 그죠? 맞아 그동안 참았던 술을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웃음> 시원하게 맥주 아닙니까? 맥주. 일본 아니면 맥주죠. 일본. 자, 여기 저희가 다니다가 또 새롭고 좋은 곳을 찾아냈습니다. 네. 자, 삐루 맥주. 삐루 맥주. 하이볼 하이볼. 하이볼. 하이볼. 하이볼. 일본은 위스키 같은 거죠. 삐루 맥주. 삐루 하이볼. 무조건 몇 잔을 마셔도. 몇잔을 마셔도. 마셔도. 마셔도 한, 한 잔에. 100 100 원, 100엔! 100엔. 100엔. 1000원 몇 잔을 100엔. 마셔도 한 잔에 백0엔 우리나라로 충격합니다. 오 정말 신기한데요. 한번 저희가 들어가서 확실한지 백0 0엔이면 야.. 천원 천원 딴 데는 한 400엔 막 이럽니다. 네. 아, 100엔에 1000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짓투어! 안으로 들어가보시죠! 자 안으로 들어가는 밑으로 쭉 하나 둘셋 쭉. 예! Yeah. Yeah. 자! 버니타운! 크리타운 자, 그지타운. 아, 크리타운이네 크리즈투어! 크리즈투어. 어, 지금 여기 들어왔습니다. 네. 아, 여기가 지금 100엔입니다. 네, 100엔. 무조건 한 잔을 마셔도 어두 잔, 한잔에 100원인 거예요. 100엔! 100엔. 100엔. 100엔. 100엔인데 진짜... 한 한, 천 한. 한 잔씩 들어왔어요. 자 일단 건배 한번 하고! 음. <웃음> 맛있다. 생일줄 어떻게 천원에마시니까 그래서도 먹을 네. 수 없고 맞아요. 어, 진짜 일본 물가가 좀 비싸게 알고 있는 곳인데 이것도 어, 천일먹을수대단한거예 요거는 이제 이 맥주는 산토리 맥주예요 산토리 맥주 음. 산토리생 맥주 근데 꼭 무조건 100엔에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어, 간판이 100엔짜리 써져 있는 간판 간판이 있는 날이 있으면 그때는 100엔에 팔 수도 있는 거고 간판이 없으면 가격이 달라요 190엔일 때도 있고 500엔일 때도 있대요 음. 그거를 잘 알고 간판이 세워져 있으면 들어오시면 100엔에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영상 앞전 에 영상에서 간판을 보여드렸죠? 그 간판입니다 그 간판에 100엔이 써 있으면 아, 그것은 아, 그 날은 잔상 100엔이 되겠고 주말 같은 경우는 보통 190엔 정도에서 뭐 이렇게 유동적으로 바뀌나봐요 그러니까 간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들어오면 기본점이 조그만이만하나오잖 밑반찬이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 일본의 전반적으로 어, 어떤 모든 가게가 그래도, 모든 가게 거기 가도 이게 거의 아, 한, 뭐, 기본 안주래서 돈을 받습니다. 네, 자리값이라고생각하시는데3 8 0엔이요3 8 0이 380엔. 이3 8 0이라고생이게뭐3이거고3고하고하시면하시면돼0 0하 백엔입니다 1분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이런 걸 네. 거의 받아야, 요, 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일종의 자리값으로 보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추가도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380엔이든 자리값이 있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네. 요거가 이제 백엔에 엄청 싸게 먹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또 이제 알아보니까 한국분들이 왔을 때 약간 네. 한국분들에 가서 편안하게 요거 막천 뭐 원이니까 현재 천 원이잖아요 한국돈으로. 계속 이거 먹자, 이거 안 뜨고 이렇게 이런 분들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혼자 혼자가 대한민국입니다. 나갔을 때 여러분들 혼자 혼자가 다 대한민국이 되는 대한민국 이들이,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맞아요. 매너로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약간 매너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안주를 기본적으로 한두개 시켜서 좀 넉넉하게 맛있게 먹는 것들 기본적인 대한민국 얼굴로서의 대외적인 그 홍보 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들 네, 자기가 사장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네. 이거만 마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것도 제일 네, 행복합니다. 네, 네. 이거 한잔 먹고 또 하나 시켜도 5 네. 천원이에요. 그럼 네. 2천 원, 맥주 2천원이에요. 안주 한 하나씩은 사주세요. 저희 그래서 안주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 제일 저렴한게 380엔가 커. 아! 아리가또! 야 이거 380엔. 380엔. 이것도 380엔 네. 380엔 네. 치샤모 이건 뭐지? 네. 치코네. 쭈꾸메. 치코네. 쭈꾸네 쭈꾸네 이게 쭈꾸네 아. 라는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고소하고 육질이 아주 그냥 담백한 맛입니다 여러분들. 자 엄청 해서도. 비슷하게 나왔거에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뭐 380엔 가격이 요즘 나옵니다 한국에서 이정도 가격이 못 먹어요 자 어, 일단 나중에 총합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나중에 토탈을 알려드릴게요. 네, 토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첫 잔이니까, 네. 천 원이니까, 원샷. 원샷. 원샷. 원샷. 원샷, 원샷. 원샷? 원샷? 원샷. 원샷 안 해야지. 아, 오케이. 자, 그럼 원이니까 그럼 선배님 먼저. 아, 너부터 해야지. 네, 갑자기. 동시에, 동시에. 네, 그렇게 자, 늦게 오케이. 먹는 사람이 싸대기 한대 맞기. 오케이. 자, 늦게 먹시는 사람이 싸대기 한대 맞기. 아, 사람이... 아, 나 맥주 잘못 마신다. 미스기 잘 마시는데. 아니, 아니, 원샷은 잘 못해. 그럼. 하나. 느게 많이 살입니다. 자 하나, 저희 자, 마지막 봤을 때 내려왔다. 네. 감독님하고 다이긴 무슨 스태프들이 딱 정해주는 거예요. 네. 누가 증거 같다. 하나, 네. 쓰리, 자 하나, 쓰리, 이제 형 승. 장영 약속대로 싸대기를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싸대기 자, 자, 제가, 개그맨들이 원래, 싸들이 잘 때려요. 왜냐면, 많은 코미디 중에 맞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거 객관적으로, 감독님이 했는데, 좀 약간 살살 뭐 소리다거나, 소리가 안 났다. 네. 그러면, 반대로 때리게 하지. 어, 살살. 안, 네, 그렇죠. 소리가, 그러니까, 재밌게 안 났다. 네. 재미가 없다. 오케이, 일로 와요. 소리가 수정되니까. 우리 마이, 전문 마이크, 적은 마이크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 저기 잘 보입니까? 네. 자, 갑니다. 자, 2타 더, 2타 3, 2, <웃음> 그지 투어. <웃음> 그지 투어입니다. <웃음> 정말 거지 같다. <웃음> 와, 지금 저희가 우리 버인타운거지 투어가 이만큼 맛있습니다. 앵그릇에 오늘 어때요? 쉬었어요. 건들지 마세요. <웃음> <웃음> 자, 맥주가 이만큼인데, 여러분들. 이만큼 먹으면 한국에서 한 4만원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는 1금 하나 둘셋넷다0 0 1 0 0 0아 10,000, 1 0 0 0 10,000, 1 0 0만1 4 0 0 1 5 0 0엔1다가0나둘셋넷다0 1 0 0 0 1열하1 1 1 0 0엔0하0 0요0 1이0 0 0 10,000, 10,000, 10,000, 1 0 0 0 대단합니다. 자, 마지막 원샷. 아! 자,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싸다!